한영사가 올 때가 됐는데안오네 들어간다고. 어? 들어간다고. 야너 지금 힘으로 나랑 해보자는 거냐? 들어간다니까. 아유, 해보자는 거냐? 지 해보자는 너, 거야? 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밀치기 게임 하는데요? 어유 아유, 뭐, 네. 뭔 야. 소리야? 이상하게 게임 하고 싶네. 저기 다리야, 다리 앉아. 야, 앉아. 한영사, 예, 이런 뭐야? 문화재 절도 범입니다이 자식. 문화재 네. 절도. 야 뭐야 임마 당신은 누구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나가! 아 죄송합니다. 야, 야 아니냐잖아! 청피해 죽겠네! 가시죠! <웃음> 여기 경찰서 아니야 임마 너도 당난쳐 이것들이 진짜! 이상하게 안방 같네? 난난 난 게임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 희한오네! 야영사 이거 증거물 있어? 예 네, 있습니다! 꺼내봐! 이 자식이 아... 훔친 고려청자입니다! 아, 그래? 아이, 나쁜 자식이야 이자 고려청자? 이 자식. 아. 어? 이거 뭐냐? 선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드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그래? 예, 예. 야, 고마워. 예, 예. 빛깔 예. 봐라, 이내빛 예. 없어? 없어. 다음에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형사. 네. 신고 네. 꺼내. 아, 예. 넌 죽었어, 이 자식. 준 <웃음> 거가 <중고가> 없어졌네? 뭐? <웃음> <우리> 어? <웃음> 야, 저거 뭐야? 이 자식이 훔쳤구만. 야. 이 자식이 훔쳤네? 어. 너왜 훔쳤어, 이 자식아? 먹고 살라고요. 야. 한 형사. 당장 구속시켜. 구속시켜버려야지, 금 이게 지금 누가 형사야, 임마? 이상에구독시키고 싶네. 나 왠지 죄가 싫어. 그러니까. 어? 이하네 아, 형사. 야, 이거 말이야. 이놈 직원 채취해야 되니까 말이야. 네. 국립과학사 연구소에 빨리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넌끝장났어 아, 고맙습니다. 아, 아, 네, 아, 아, 아, 예, 반습니다 아, 예, 반습니다 아, 누가 범인입니까? 바로 이놈입니다. 아주 뭐, 독종이죠, 이놈이. 아 도둑놈 같이 생겼구만. 나 형사예요. 묻기 전에 사이충수의 아시아이름이 형사가 확실한데. 오, 그래, 맞아. 음. 당신 형사 확실해. 내가 형사 그랬더라, 양반아 이상하게 범인거아니냐어이기도자기는 <웃음> 뭡니까? 예, 이거? 선물입니다. 아, 아 도기는 좋아하죠. 내도자이가 없어졌어. 어? 아내 없어 없어. 어? 뭐예요? 야 이봐, 예? 너 손에 뜬거 뭐야? 예. 잡아, 내손 잡아. 아, 놓쳤습니다. 예. 저놈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저놈의 신마찢책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요. 국가수에 연락해. 예, 연락해. 잡은 거죠 그 자식이. 또뭐 하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요 같이 찍읍시다. 예,부터부터. 자, 스마일. 아유 에이, 잘 나왔네 너 신고하는 거야 이 다리 앉아 국과수 연락을 하나 주아 예. 거의 국과수죠 빨리 와 주십시오 아우 다리가 아프네 여기 앉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앉아 어? 야범인 어디 갔냐 범인 없어졌어요 어, 어 아유, 어디, 어디 가? 국과수에서 왔습니다 아예 아, 무슨 그럼, 일이시죠 일단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괜찮겠습니까 예예 예, 예. 예. 항상 지분을 대질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여기 형사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쪽 앉아 있었는데요 이놈고 형사는 찾지문 없어 인간은 아 그럼 제가 좀 찾아보게 예 아유. 어. 방금 왜 돌아다니고 왜 찾게 만들어요? 배가 아파갖고요. 아, 범인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범인? 찾아 봅시다 빨리. 찾아 봅시다. 어? 얘너 어디 갔다 왔어? 졸았는데요. 어누가비에 어, 어. 땅감하네. 다리도 저리고 나도 봐. 다리가 저려. 아엉덩이가 배경.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셋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0분을 칠 차라니까. 아, 예, 너는 아, 예. 국가서에 연락을 해. 아, 예. 너는 범인을 찾아와. 이 아, 예. 아, 어디 갔어 아, 이거. 이거? 어? 야 인마. 네? 너 소리 듣고 뭐야? 야! 잠깐만 잠깐 국가사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웃음> 이 사람을 꼬에서 보고 같은데? 오, 어? 시야는. <웃음>